그 결과 고려 말기에 본격적인 외구의 창궐로 연결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. 최근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와 영화 한산의 배경이 되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역시 놀랍게도 그들의 경전인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들이라 할수 있겠다. 여러분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툭 던지면서 현대사를 갑자기 내미는 경우가 너무 많다. 그리고 자기는 정작 역사를 모르지.